부속코드의첫 문자가 A이면 재무과, B이면 관리과, C이면 시설과니까 첫 번째 문자니까 레프트가 필요하죠. 는 left 가로 열어주시고 텍스트 글자는 부속코드에서 가져올 거니까 부속코드를 찍어주겠습니다. 콤마 글자수는 한 글자만 필요하니까 1을 적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부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 b 가추출이 되죠 더블 클릭하시고 left 앞에다가 if 적어 주시고 가로를 열어 주겠습니다 지금 b 라는 글자가 와 있는데 이 글자가 a 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쌍따옴표 A 쌍따옴표 가져온 글자가 A이면 콤마 value if true 그렇다면 제목과 해주시면 되죠 콤마 A가 아니라면 관리과와시설과가 있는데 저희는 시설과를 적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시설과를 전체 범위 씌워서 컨트롤 V A를 B로 바꿔 주시고 B이면 관리과라고 했으니까 재무과를 관리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B는 관리과, C는 시설과, A는 재무과가 됐죠.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빼기 출근시간이니까 는 퇴근시간 찍어주시고 빼기 출근시간 찍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는 아워 적어 주시고 근무시간을 찍으면 시간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8시간이 됐는데 55분이 안 나왔죠 55분은 미닛을 쓰면 됩니다 옆에 칸에 는 미닛을 적으면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으면 55분만 추출됩니다 그래서 시간 따로 분 따로 추출이 됩니다 시간당 4800원이니까 시간에다가 곱하기 4800 해주시고요. 가로를 묶어줘야 되겠죠. 더하기, 근무 시간 분이니까 미닛을 적어주시고요. 근무 시간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분당 급여는 80원이니까 곱하기 80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일 금액이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회계로 선택해 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식대는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만원 미만이면 2천원을 쓰라고 했죠 일단은 아워 가지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 이니까 근무시간을 찍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8시간 이라는 8, 4시간 이라는 4 이런 숫자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6시간 이상 인지 아닌지 하는 조건을 줘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6 이라고 적어 주시면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라는 조건이 됩니다 엔터를 쳐 주시면 true 사는 펄스가나오 겠죠 그래서 조건이 완성됐으면 if 은 쓰시고요 가로 여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만 찍으면 됩니다 6시간 이상이면 만원이니까 10000 콤마 그 다음 6시간 미만이면 2000원이니까 2000을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식대도 금액이니까 회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당일 금액 더하기 식대니까 는 당일 금액 찍어주시고 더하기 식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합계는 시설과 시설과의 각 항목별 합을 산출하는데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시설과인지 아닌지 하나만 알면 되니까 SUMIF만 가지고 풀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과이면서 뭐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SUMIFS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는 네, SUMIF 가로 여시고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니까 시설과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부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근무 부서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시설과이면 되니까 쌍따옴표 시설과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설가를 적어주게 되면 저희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시설과관리과재무과가 적혀있는데 일일이 손으로 다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적는 것보다는 셀을 찍어서 셀 주소로 쓰는게 더 편합니다.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시설가가 공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D가 E로 바뀌지 않도록 알파벳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줄 때 24가 25로 바뀌어야 시설가가 관리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고정되고 숫자는 고정되면 안되니까 f 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알파벳만 달라가 붙게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 의 범위입니다. 당일 금액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줬을 때이 범위가 옆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고정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이 보라색 범위가 한 칸씩 따라 내려가면 안 되니까 숫자는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한번두번 번 눌러서 알파벳은 고정하지 말고 숫자는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로를 닫아서 엔터 치시고 일반을 회계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고 다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겠습니다. 부서 코드에 1 또는 3을 포함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is_number, find, sum_product를 쓰라고 했죠.는 네, sum_product, array1 범위를 씌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건을 여기다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즈넘버 먼저 적겠습니다 이즈넘버 값을 적어야 되는데 그 값은 파인드로 하겠습니다 find 파인드. 파인드 텍스트는 저희는 부속 코드에 1 또는 3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1을 하겠습니다 쌍따옴표 1 쌍따옴표 콤마 찾는 범위는 부속 코드 범위가 됩니다 콤마 스타트 넘은 시작하는 위치 값인데 기본 값이 1입니다 따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아 주시고 요렇게만 적으면 부속 코드가 1을 포함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is number 전체를 복사해 주시고요 1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를 적어 주시고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을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땡길 때 파란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땡겨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조건의 입력이 끝났으면 콤마를 찍어주시고 당일 금액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시고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급액이 2만 원 이상 4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합입니다. sum if 또는 sum 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급액이 2만 원 이상이면서 4만 원 미만이어야 되니까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sum ifs로 붙어야 됩니다.는 sum ifs,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니까 지급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조건의 범위는 지급액이 2만원 이상이니까 지급액의 범위를 씌웁니다 똑같은 범위니까 얘를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2만원 쌍따옴표 콤마 두번째 조건 범위는 똑같으니까 컨트롤 v 해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짝 4만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회계로 바꿔 주시고요 11번에는 시설가의 지급액을 찍으시면 되니까 클릭해 주시고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c esc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고 따옴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엔터 쳐 주시면 되겠죠 12번은 9번에 사용한 함수식을 지그백이니까 I27셀을 찍으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블럭 씌우시고 Ctrl-C, Esc키 누르시고 A30셀을 클릭해서 다음표 Ctrl-V,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정렬 정렬 기준은 성명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누르시고 출근 시간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확인 누르겠습니다 전체를 범위 씌워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모든 수치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시간도 숫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셀 병합을 해주고 테두리도 넣어 주겠습니다 비열은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해주시고 내용이 테두리선에 많이 닿아있으면 인쇄시에 내용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키워서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여유공간을 조금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삽입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눈금선에 테두리선을 맞춰주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편집을 누르시고 축 레이블 범위를 시설과부터 제목과까지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홈탭 밑줄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의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무 부서를 적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금액을 적어주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빨간색인데 묶은 세로막 대형이니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묶은 세로막 대형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끝났으면 차트의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 체크하시고 여백을 눌러서 위쪽을 6으로 고치고 가로, 세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왼쪽, 오른쪽 여백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같지 않다면 보기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에 파란 선을 왼쪽으로 당겨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인쇄에 오셔서 이상이 없다면 인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